자, 만참의 시중은 만참이라는 건 조참 만참이 있어, 총리네. 아침에 법문 좀 하는 걸 갖다가 법문하는 걸 갖다가 조참이라고 하고. <웃음> 이제 오후에 하는 걸 갖다 만찬이라고 한다고, 만찬. 그 오후에 이제 법문을, 이런 법문을 하시더라. 시중호국은. 대중에게 이 법문을 하시다라말이야 유시엔 탈인불탈경이요. 그 어떨 때나 하면 사람은 뺐는데 말이야 경계는 뺐을 안 해. 예. 경계. 사람은 아주 완전히 뺏어 뺐는데 경계는 뺏어 뺐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 말이오. 유시엔 탈경불탈이냐 그 어떤 때 하냐면 그 반대로 경계는 뺀는데 사람은 갖다가 앉아 그대로 둔다 그 말이야 그건 정반대야 그러고 유시엔 인경을 구탈이고 어떨 때는 사람과 경계를 갖다다 뺏어 핀다 그 말이야 그러 유시엔 인경을 구탈이야 불 어떨 때는 사람과 경계를 다 뺏지 아니 한다 요리 이것이 이제 소위 유명한 김재인 진심의 사료관이라, 사료관. 어떨 때는 사람은 뺐는데 예? 경기를 뺏지 않아 경기를 그대로 두고. 어떨 때는 또 이제 경기를 빼고 만든 사람은 그대로 두고 말이오. 어떨 때는 사람과 경기를 다 빼서 르고 어떨 때는 또 사람 경기를 갖다 는데 그대로 다 둔다. 이거 네 가지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법시는 것이 전체가 네 가지, 여기에서 이 근본이 서가 있어. 근본이 서가 있는데, 이제 말은 뭐 사랑을 빼는지, 뭐 경기를 빼는다 하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애로운 겁니다. 그럼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시신 내가 어떻게 말씀 했는고, 어,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첫째, 에, 어떤 주인이 있다가, 그럼 어떤 것이 달인불탈견이냐. 사람을 뺐는데, 경기를 뺐다, 지 않는다고 하는 거냐고, 이제, 그 물을 거 아니야? 후일에 발생 포지금 한말이지 하고, 후일에 한건 저, 따뜻한 날에, 봄날, 따뜻한 봄날에, 이제, 보펌이 되니까, 그, 무지한이 조목들이 말짱, 그, 싹시 트워 일날거 아니야? 생을 한다 그 말이요. 이게 발생하는데 보지구이요 땅에 우디 비단을 깔아 놓은 것 같다 그 말이요. 땅에 우디 봄날 되니까네 계열에는 말장다 이제 풀다 죽었다가 풀다 죽었다가 봄날 되에서 날이다 뜨는데 해동하지 니네 이제 그땅위에 풀이 나가 있고 또무진나주 한쪽 비단 깔아 놓은 같이 그 이제 벽이 참 좋다 그 말이라. 그러하고 영하 수발 벽에 살아 영하 어른아 가 말이요 어른아가 그, 이제, 그 머리를 갖다 뒤지고구는어미나 하하, 실같아. 어른아 머리는 어리이새마이들끼인데 검아들끼인데, 아주 백발이다. 이말이야 백발. 그, 여기에, 이제, 하나는, 한 말은, 경계는 그대로 둔다. 그 말이 되고, 또한 말은, 사람을 뺀다. 그 말이 됩니다. 어, 이것은 이제 설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줄 말고, 당장 공부를 해가 깨쳐야 된다. 그말이야이 어? 다시 말하지만은, 이 봄날이 되니까는 이 참말로 양지바에 말이야 따뜻한데 풀이 막올라왔는데 비단 그이참 되게 좋고 우리나라 그 나와 있는데 머리가 새야가마야 되는데 우리나라 머리 하하니 다새 입자 이것이야 이것이 달인 불타기는 한 것이야 사람을 뺏는 동시에 경기는 그대로 눈물을 갖다가 표현해서 인기신이 말씀하신 것이야 그 뒤에 이제 그 인기 정맥에 내어온그 풍혈신 말이야. 풍일스님이 여기 대해서 하신 법문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출 홍로금 탄자하니, 붉은 우트님 만 되면 화루 말이야큰화루야지뿌인자한 하루, 그러게까 붉었단 말이야 화루가. 거기에서 뭘 갖다 는지끄집냐면은 그것도 자, 그 중마, 그중거든큰 중마 그그 만드면 탄자, 그 인자 만드면 자 철퇴지, 예? 뭉지말이야 쇠뭉지를 갖다 끄집는다, 그말이야 붉은 저기, 불 속에서 쇠뭉지를 끄집는다 니그 쇠가 달아가 있고, 얼마나 만지, 저기, 뜨겁겠냐, 그 말이요. 붉은 쇠도 달아가 있거든. 그래야 가 있고, 주파, 사리, 천민문이라, 응? 그걸 가 있고, 어쩌냐면은, 자네란 말이야 그대, 저, 이쪽 사람은 사람 보고 하는 소리야. 사람은 어떤지 그 철명문 말이야난면문을 갖다 아마 부삽힌다, 이말이야 그냥 이제 보통, 보통 무시면 몽디니와 주무를알고 사람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응? 음? 떼는 것이 아니라, 벌거에 다른 화류 속에서 아주 벌거에 다른 말 하지, 면그무쇠뭉치를 이제 그 집으로 내가 할 말이오. 그러면 가겠고 사람을 낳 낯을 시를주니 말이오. 사람 낯을 시려니사람낳 낯이 오지, 내비었어 음? 그것이 이 사람은 경계는 그대로 두어 사람을 뗀다는 말이오. 그것에 대해서 부일심 하신 법문이다 그나고또수산시님이또 뭐라고 하냐면은, 인재를 받줄래야 원성천배해라. 수산시님은 풍요를 시 제자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하나 끄집어내거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살람이 많이 있는데, 사람 하나 끄집어내야 간 말이요. 원성천이야 저, 우선지 많이큰 산에 보리가천개만 개가 우지 저기 보리가 삐죽삐죽 서서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을 쫓아빈다이 말이야. 에? 사람이 많이 있는 앞에서 사람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어? 잡아내서 말이오. 어디를 쫓냐면은, 저쪽우뚝지 그, 아주 심상군고, 큰 산이 있는데 말이천봉만에게 만든, 만무거져 있는, 그어뚝이 산인데로만 들여 사람을 갖다가 쫓아버린다. 이 말이야. 또, 불파 거선사라고, 이제 또, 인제인도징대이 들어옵니다. 분명소선사 네, 내내 지자인데, 백국이 사계 중일라뇨 신국화가. 어, 국화가, 국화가 뭐누룽국화있고부국화있고 국화 여러가지 안 있어. 그런데 신국화란 말이야. 신국화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중일라뇨 중일란 것은 저게 중양절에 이제 9월달이 얘기 9월달. 9월달에 국화 피는 것이거든. 그때 9월달이 말 날이 아주 따시더라. 이것이라. 어? 9월달 되면 우리 이제 서리고 이하면 국화 피는데. 신 국가가 이제 비슷인데 그때 어찌 날이 이제 그뜻에 좋더라, 이말이야 그런 동시에, 백년 공, 공자는 음, 불봉충이라, 백년 공자는 말이야 에? 공자는, 백년이나 된 나이부터 백년이나 된 일을 만드니 공자, 아주 참을 든다는 사람은 불봉충이야. 범을 만들지 못해. 왜범을 만들지 못해? 나이 백살인데, 저기, 그, 우리 오래 사람데과 봄을 만들지 못해. 다 가냐, 이 말이오. 응? 국화는 피는데 가을로 든지 날이 따시고 어? 날이 많은 마님 중자는 뜬 공자가 나온 데말 그이는 평상대 어떻게 봄을 보지 못했더라 이랬습니다 자명은 자명 나라 이 나라 그 법박 것은 사고 같은 형제아니에요 분양 소설자 이제 제자인데 신뢰가 징미 보자 직마보적비더라 신뢰 선사 어? 하때 신뢰 선사육조신 제자거든 육조신 제자인 신뢰 선사가 보적의 쥐를 갖다 갈고 있어. 보적을가니는 누구냐면은, 그, 육조심하고 행계되는말이에 신수대사, 신수대사 제자래요. 신수대사. 신수대사 제사인 동시에, 그, 당나라 유명한 그, 인자, 그, 일랭 일략 말이야 일랭산사. 일랭산사, 신임이다. 그 말이야. 이 보적이, 자기도 유명하지만은, 스님이 참 신수대사 같은지 으로 유명하 니고그 제자가 일랭이라 같은지 괜히 아니거든. 그 일랭 같은 그런 제자를 떴다. 그말이야 그, 이제 그, 그 신이 보적입니다보적인데 절집을 맞으면 신혜 선사하는 이 보적 신이은 말이에요. 보적 신사숙대신혜 음, 선사하고 신수대사하고는 육조신임다 같은 제자거든 에, 제자인데 에적적은신수대사제자이 6조 말의대사하고조가상자 된다 고는말이신 그런데 와조가상자사되는 말이 보의대사 신의 가를 갖다가 신의 뭐 가만하고면신대하고는6신신대고 있어. 와신대 오조비를 간다, 가냐 말이오. 이어무지 깊은 뜻이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뺏고 말이야 경계는 뺏지 않한다는 이제 그 인지심이, 법문에 대한 이제 시임자들의 이제 또 법문이라요. 뭐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내가 몇 가지만 그냥 오늘에 려 왔는데. 그나마 여하시 탈경불탈인고, 그럼 어떤 것이 말이오? 경년는빼고 사람은 뺏지 않냐? 사람은 그대로 둔다 하는 것이냐? 아까 반대거든? 아까는 사람은 빼고 경계를 갖다 그대로 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말이야. 사람은 갖다가 앉아 음, 두고 말이야. 경계를 빼는다가 말이야. 그라임인임기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카님이 왕이 왕제인나천하편이라 이행해. 네? 예. 왕의 말이야. 임금은 여의 임금이 호령을 천하 영을 떠올하려다가 말이야. 그니까천하편이야온 그 천하에 만드면 그 이제 음 저기 영이 만약에 좀 여기에 해졌다그 말이요. 여수 당근에 대통령이 무슨 법을 더한 대통령 이 민주화가 되면 온 전국이 만드면 그막그 대통령 대로 시행 안 하냐 그 말이라. 그와 마찬가지로 왕년 이왕의 천하편이라 사람이 왜 영을 갖다 하면 청 뉘빈 게 청리빙게 말이요. 청 뉘는 게라 온 천하에 만드면 이제 그 영을 갖다 받들고 말이요. 온 천하 그냥 이제 펴졌더라 이거다. 장군 세설 찌네라 장군은 이 싸움하는 사람이든, 장군은 저만님 국경, 세위랑 국경이라고 말이야국경에절 진연이야. 진연이 막 끊어졌단 말이야 진연, 뒷끌과 연계가 끊어졌단 말은 무슨지, 응? 전쟁하러 갔다가 완전히 평정시에서 말이야그 장군 앞에는 아무도, 어디에, 사람이 어디지 모른단 말이야 싸움을 못 건다. 이 말이야. 싸움을 못 거라. 응?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뺐는데 경기를 그대로 둔다. 하는 말이야 응? 사경말 사람 경계는 이제 빼는 데서 저게 사람 그대로 준다가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표현한 말씀인데 한번더 말하지만은 천자가 영을 더 미루게 말이야 온천에만그 법이 퍼져버고고 어? 장군이 이제 저 국계에서 만들면 이제 수빌라 호인데 말이야 어떻게 이그 장군이 무서운지 이 적국에서 이제 아무도 이제 대비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만 뭐 싸움이 완전히 그치다 비치 그치 라 진이 그쳤더라떨어지더이 말이야. 또, 이제, 그, 이제, 풍요를 심히, 이제, 하신 말씀인데, 추초를 사분해 두뇌여요 추초란 건, 저, 보통, 뿌리, 저, 풀입니다, 풀. 소미가는 풀, 조그만, 큰 풀이야, 진풀이야, 조그만 풀들 말이야 조그만 풀들 갖다가, 이렇게, 해시니까 말이야 두뇌여려, 두뇌가 만드면, 예, 저게, 흩어져 낀다, 그말이야 어? 버려야 된다, 그 말이야. 대가리가. 요새 그때 아들막 백이 터집니다 이런 소리야. 어? 와가도 풀을 갖다 해시인데, 사람 백이 터진다, 하냐이 말이야. 어? 추초를 사분의 두뇌열이요. 어? 풀을 갖다, 이제, 이렇게 그 해시니까, 말이야. 두뇌열이야. 어? 대가리가 만드면, 뭐 그만. 저 깨지고, 막 터집힌다, 그 말이야. 나는 초년에 영위전하다 구름이 만드면, 뭐저 하늘에 뚝, 뭉게뭉게 많이 만지면, 이제 구름이 막찌가 있는데 말이야. 구름이 이제, 그, 저, 거치기 시작한다, 가말이 조금. 에이? 그 나는, 많은 그, 구름이 많이 있던 구름이, 이제, 거치기 시작하는데, 음, 영유전이야 그렇지만, 그름자는 아주 그대로 있어. 구름이 이루에 거치기도, 구름, 그름자그냥 남아있더라. 이 말이라. 그러가지고 수산시민 또 하시는 분은 뭐게 말씀을 한다면은 타려 부진진이야. 말이면 사람이 웃뜬 사람을 때리긴 때인데 말이요. 화를 안 낸다, 그 말이다. 예? 사장님, 어떻게 저기 탁때려갔고막 가만히 있나? 같이만 대결을하니 싸움을 하니그러뭐 화를 는지 무슨 수가 있는데 말이야사장이 분명히 때리긴 때리는데, 음? 때리긴 때리는데, 저쪽에 상대를 안 해. 상대를 하러 화를 안 낸다, 그 말이다. 그런데, 뭔 음? 원가 난, 난해 면허다, 말이야. 뭔가원가란말안 원가. 되면, 자 그, 저기 원수를 원, 저기, 뭔가라간기라그 원주신 사람들이, 그걸로 원술로 지 미나에 이렇다 그 말이야